안녕하세요 댕댕이 여러분 윤댕입니다 오늘은 1일식 4일차 저녁이고요 오늘의 이제 저의 끼니는 바로 짜잔! 냉면이에요 여기는 논현동에 있는 한교방이라는 냉면집이에요 공탕도 하고 냉면도 하고 이제 배고파서 다 맛있겠지만 근데 또 여기 오면 이거 마셔야 되는 거 알죠? 냉면 집에 오면 이 온육수가 진짜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. 아 밑반찬이 먼저 나왔는데 맛있어 보이는 김치, 그리고 광산 냉면에 들어가는 무. 이건 아마 육전 먹을 때 먹으라고 주신 거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특이하게 좀더 맵게 먹고 싶으면 넣어서 먹으라고 주셨어요. 좋아, 나옵니다 냉면 먼저 놔보실까? 엄청 커! 커다란 접시에 이 그릇이 굉장히 시원하게 유지해주잖아요 오이랑 배도 많고 맛있어 입니다 지단도 들어가고 우와, 뭐야 육전도 막 들어있다 상당히 만족스러운... 이거 얼마지? 12,000원 음. 가격은 좀 많이 올랐지만 육전이랑 안에 들어가는 게 되게 푸짐해서 납득이 되는 가격이에요. 하지만 전육전도 따로 시켰기 때문에 실컷 먹을 수가 있겠죠? 국물부터 오. 뭔가 국물에서 깊은 맛이 느껴져요. 아까 이 육수를 시원하게 해가지고 양념장이 들어간 건가? 어, 뭔가 되게 깊은 맛인데 이게 육전이 같이 들어와서 그 맛이 같이 섞인 건지? 모르겠는데 <웃음> 하여튼 맛있어요 만족스러워 네. 그럼 먹어봅시다 밥에 넣는 순간 면발은 탱글탱글하고 육조는 그 계란맛이 확 나면서 고소한데 그 와중에 오이와 배가 아삭아삭한 이게 왜 베스트인지 알겠다 솔직히 맛있는 냉면집 많이 가지도 않았지만 잘못 찾았는데 여기는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이에요 음? 김치 너무 맛있다. 뭐지? 김치가 진짜 맛있는 김치인데. 음! 밥한 숟갈 확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. 저는 좀더 매운 소스에 넣어먹고 싶어서 음. 딱 좋은 매운맛 음. 기분 좋은 매운맛이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여기 나물이랑 같이 나왔는데, 아, 육전이 네. 이렇게 예쁘게 크 큼직큼직하게 이 소스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음딱 먹자마자 그계란의 노른자의 고소함이 확 풍미가 올라와요. 아까 이거 먹을 때도 그랬거든요? 그러면서 안에 그 고기에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맛! 오늘 저녁도 성공이네요. 여기는 진짜 자주 오게 될것 같다. 자주 올것 같아요. 여름에. 보통 그 냉면집에서 쓰는 되게 얇은 냉면 면이잖아요 근데 이 집은 면이 좀 다르네요 우리가 냉면 생각하면 되게 얇은 그 냉면이 아니라 약간 좀 도톰하고 탱글탱글 거리는 면이에요 이렇게 나물에다가 싸가지고 먹어볼게요 음~~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지? 참나물에 약간의 거그 쌉싸름한 맛이랑 무쳐서 조금 새콤하게 된 거랑 너무 잘 어울려요 보통 육전 파는 데 가면 육점만 주는데 여기 참나물이 같이 나오는 게이 둘의 조화가 심상치 않아요 어떻게 이걸 같이 먹을 생각을 하셨지? 사장님이 뭔가 음식에 그런 감각적인 게 뛰어나신 게 분명합니다. 근데 1일 1식 하면서 진짜 위가 점점 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. 생각해보면 이것도 지금 하나 시킨 건데 뭐 얼마 먹지도 않았고 6점도 얼마 안 먹었잖아요? 이게 가면 갈수록 위가 줄어들어서 배부른 게더 빨리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진짜 희한하다. 사실 그냥 사이드를 먹으려고 6전시켰는데 6잔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. 이것도 생각나지 마. 근데 양은 많지 않거든요?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지만 은근 배도 많이 부르고 너무 맛있다. 다음에 오면 또시켜먹을거예요쌈 음. 싸먹는 크기로 딱 나오네요 음. 지금 솔직히 배가 이제 불렀는데 불렀는데도 맛있어요 배부를때도 맛있는거 진짜 맛있는거지 음또 음. 계속 들어가는 맛이네 그냥 거의뭐고추쌈인데 진짜 좋은 한 끼였던 것 같아요 음. 요즘같이 좀 더울 때 정말 만족스러운 한 끼예요 이제 4일차 1일 1식 식단 오늘은 한교방에서 물 비빔냉면과 육전을 먹었습니다. 엄청 배불러요. 엄청 만족스럽습니다. 얼마 전에 저희 엄마 올라오셨을 때도 어디 유명하다고 검색해가지고 다른 데 냉면집을 갔었는데 진짜 먹고 우리 엄마가었어요 어, 서울 사람들은 약간 좀 달달하고 싱거운 거 좋아하냐고 엄마 입에 너무 좀 싱겁고 좀 별로다 했는데 저, 제 입에도 좀 별로였거든요? 근데 이 집은 이 국물이나 이런 게 너무 맛있어 원래 항상 겨자를 넣어 먹어야 되는데 겨자를 넣을 생각을 못했어요 입에 너무 잘 맞아서 뿌릴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했네요 다음에 올땐 뿌려야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안녕.